산수화물 대사에 해당작용 TCA회로, 전자전달계, 뭐 오탄당 인산회로, 포도당 신생, 글라이코겐 합성, 글라이코겐 분해, 체지방 합성 자,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봤습니다. 체지방 합성 과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소화, 흡수된 단당류가 문맥을 따라가지고 간으로 운반됩니다. 자,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운반되면은, 간에서 가, 과당과 갈락토즈는, 과당은, 과당, 갈락토즈 이당류니까, 그죠? 자, 이당류니까, 과당은 분해하면은 포도당과 포도당과 플락, 과당으로 갈락토즈는 포도당과 뭡니까? <웃음> 아니야, 아, 과당과 갈락토즈는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전체적으로는 이 대사는 탄수화물 대사인데, 간으로 와서 포도당 대사라고 할수 있다. 자, 그러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다 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간에서 이제 포도당이 대사되는 과정을 다 거쳐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자, 위쪽에서. 소화 흡수된 단당류가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운반됐고, 이제 간에서, 간에서, 포도당도, 과당도, 갈락토스도 간에서 대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혈당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혈당은 포도당이며, 포도당이며, 이제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받아서 대사에 이용합니다. 자. 포도당 그러면은 없어지면은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겠죠. 포도당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비상 상황에 이제 케톤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이 얘기고. 이제 해당 과정 자, 반응은 자, 산소가 없는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뭐 혐기적 과정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한 분자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TP는 두 분자, NADH는 두 분자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ATP 두 분자를 생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죠 ATP 네 분자를 생성했고 두 분자를 소비해서 4-2입니다 그래서 ATP 소모할 때가 지금 첫 단계 핵소 키나제 글루코즈 ATP 1몰 반응해서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 그 다음 포스포 플락토 글루코즈 6가 플락토즈 6 포스페이트로 되고 플락토즈 162인산으로 바뀔 때또 ATP 1몰 소비했습니다 이게 포스포 플락토키나제 단계에서 1 ATP 소모입니다 이게 우리가 10단계 반응으로 쳤을 때 1, 3이죠. 그 다음 ATP가 이제 만들어지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만들어질 때 해당 과정에서 ATP 만들어질 때는요. 이름을 우리가 TCA 사이클에서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호흡으로 만들어지는 ATP와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름을 기질 수준 인산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세린산 인산키나제. 자, 1, 3, 다이, 포스포, 그리세레이트. 약자로 1,3DPG 여기에서 3 포스포 그리세레이트가 되면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갈 때 그게 ATP 만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TP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피루부산 피루베이트 키나제 10번째 단계에서 ATP, EATP 생성됩니다. 자, PEP, 포스포애놀 피루베이트가 피루베이트, 피루보산이 되면서 ATP, 이몰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 NADH는 그리세르 알데하이드3인산에서 1,3 다이포스포 그리세르트 만들면서 거기에 NADH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 가역 반응이 있었고 비가역 반응 자리가 3개의 자리가 있었다. 그게 1. 헥소키나제 3. 포스포프락토키나제 10. 피루부산키나제이 단계에서 비가역 반응이었다. 그 다음 최종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혐기적 조건 하에서는 피루부산이 NADH를 이용을 해가지고 젖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은 알코올 에탄올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걸 뭐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자, 젖산 발효, 자, 젖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체내에서 젖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알코올 이거는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고 그다음 호기적 조건에서는 이제 피루브산 이피루베이트가 아세틸 코에이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호기적 호흡에서 필요 호흡으로 공급되는 산소가 반응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그 과정 TCA 사이클을 거쳐서 TCA 사이클을 거쳐서 TCA 사이클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호기적 조건에서 일어나는 탄수화물만이 아니고 지방단백질 자 이런 거 산화시키는 공통 경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료 분자는 아세칠코의 형태로 TCA 회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산화가 되어야 됩니다그 얘기가 아세칠코의 최종 아웃풋은 이와 같이 NADH 3몰 FADH2 1몰 GTP 1몰 그다음 뭐 C 오2는이몰 나오겠지 그죠? C 오2까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자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 아세틸코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세틸코에이 만들 때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이 됐대 이때 조효소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 FAD NAD 조효소 코엔자임 A 디포산 이게 다 필요한데 여기에 관여된 바이타민이 조효소에 관여된 바이타민이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 티아민이 바이타민 B1입니다. 리보프라빈 바이타민 B2 바이타민 C 나이아신 NAD 나이아신 그 다음 코엔자임 A 조효소 A 판토텐산 그 다음 리포산 자, 이런 것들이 이 바이타민이 부족하면 조여서 이렇게 작동 안 되지. 그러면 바로 이 TCL 사이클이 안 돌아갑니다. 왜그 바이타민이 중요하고, 왜 마그네슘이 중요하고, 어디에 서전, 어디에 이용됩니까? 이거 사실은 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나머지 설명이 되잖아. 그다음 NADH 만들고 FADH2 만들고 자 만들어져 나오는 사이클 GTP 만들어져 나오는 사이클 비가역 반응 뭐 조절 자리 이거 앞쪽에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충 루터도 봤어요 이거 다 봤습니다 응? 전자 전달계도 다 봤습니다. NADH는 2.5mol ATP를 생성하고 FADH2는 1.5mol ATP를 생성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NADH를 3mol ATP로 FADH2를 2mol ATP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38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그건 옛날의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소비하고 순수하게 생성되는 에너지는 NADH 2.5mol ATP FADH2 1.5mol ATP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탄당 인산경로 왜 필요하냐 포도당으로부터 리보소 핵산 리보소 를 생성하는 과정 이고 그 다음 NADPH를 생성하는 데주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름이 오탄단 인상경로를 h m p 회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피하 지방조직, 간, 적혈구, 부심피질, 유선조직 고환, 자, 이런 쪽에서 주로 활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NADPH는 어디에 필요로 하냐 하면 지방산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 합성에 ATP가 필요한 게 아니고 NADPH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자, 그래서 해당 과정 및 당신생 과정의 중간체도 생성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얘기해서 포도당이 포도당 6, 과당 6 등등 해서 피로부산까지 올때 이게 해당 과정이고 이제 포도당 6인산이 리브로스 5인산 여기에 NADPH 2mol 나옵니다. 리보스 5인산 리보스 5인산의 핵산합성에 필요한 옥탄당 공급. 자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회로이다. 회로이다. 그다음 포도당 신생, 포도당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 때 포도당 신생은 우리가 설명 했는 부분 참고하셔서 자, 당 신생 과정에서 에너지가 얼마 필요하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피루브산이 옥살로아셋 케이트 만들 때 ATP 2몰 소비됩니다. 그다음 옥살로아세트산이 포스포에놀피루베이트 PP 만들 때 GTP 2몰 소비됩니다. 그다음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1,3-다이포스포글리세레이트 만들 때 ATP 2몰 소모됩니다. 그럼 합하면 GTP는 ATP와 같은 의 에너지입니다. 그럼 2, 2, 2 합해서 6 ATP가 소모된다. 자, 이걸 기억을 좀 하시고, 그다음 코리회로 우리가 근육에 생성된 젖산을 간으로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보내고, 간에서 이제 젖산을 가지고 포도당 당신생을 신생과정을 거쳐서 혈당으로 공급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걸 코리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알라닌회로 중요합니다 코리회로도 중요하지만 알라닌회로 중요합니다 자 근육에서 피루부산은 아미노산 대사에서 나온 아미노기와 피루부산이 결합해서 알라닌을 만듭니다. 알라닌 아미노산, 알라닌을 만들어서 간으로 운반해주면은요 아미노기 이제 제거하고 이 제거된 아미노기는 물론 나중에 요소 합성해서 소변으로 배설되겠죠. 그러면 거기 나온 이제 피루브산을 가지고 당 신생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라닌 회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라닌 회로와 연결되어 있는 간의 간 기능 검사하는 수치가 있죠. 그 수치가 뭘까 생각을 좀 하시고 자, 생각하시고 그다음 글라이코겐이 글라이코겐이 합성이 돼 가지고 우리 몸에 글라이코겐을 보관을 해서 저장을 해서 급한 상황에서 포도당 만들 수 있는 공급원으로 씁니다. 자, 글라이코겐은 합성을 어디에서 하냐면 세포질에서 합성합니다. 자, 인슐린으로부터 활성화되어 가지고 글라이코겐 UDP 글루코즈를 뭐 첨가하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남은 포도당은 글라이코겐 합성에 의해서 자, 간과 근육에서 글라이코겐으로 저장된다. 간 무게의 약한 4, 6%인 한 100g을 간의 글라이코겐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근육에는, 근육 무게 한 1% 정도 되는 한 250g을 저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합계 100 플러스 250. 간에 보다면 근육이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근육에 한 250g 정도 저, 저, 저장을 할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글라이코겐이 어디에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간 익하면은 전체량으로 봤을 때 간이 아니죠. 근육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글라이코겐이 간에 있는 거는 바로, 바로 당신생 혈당, 포도당 만들 수가 있는데, 근육에 있는 거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포도당을 못 만든다. 왜못 만드냐? 이유가 뭐냐? 저번에 우리 질문했죠. 자, 간 근육 세포 세포질에서 뭐뭐 뭐 글라이코겐 이제 분해했습니다. 자 분해를 하는데 아, 여기 나오나? 자, 글라이코겐 분해도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자, 에피네프린으로부터 폭포식 연쇄 반응에 의해서 글라이코겐이 분해가 되는데 글루코스 원포스페이트를 생성하고 간에서 글라이코겐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원으로 혈당을 조절하지만은 근육에서는 포도당 6인산 분해 효소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생성 못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단지 근육에서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근육에서 에너지 얻는데 EATP밖에 못 얻잖아. 맞죠? 그럼 EATP 얻고 만들어 가지고 있는 젖산이 만들어졌다면 그 젖산을 코리회로를 통해서 혈액으로 간에 보내서 간에서 당신생 반응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혀 근육에서는 혈당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유는 포도당 6인산 분해 효소가 없었어, 없었어. 자. 하... 그다음. 자, 글라이코겐 뭐 분해 조절, 체내 합성 조절, 과당 갈락토스 대사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서 다 봤습니다. 자, 다 봤으니까 오케이, 오 어, 요점 정리 다 했습니다.